네, 예배 인도자와 찬양팀을 위한 어, 기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오늘 E 마이너 7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E 마이너 7은요. 음, 기타를 배울 때 가장 쉬운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. E 마이너 7은 바로 손가락 하나만 여기 음, 5번 줄2 프렛에다가 하면은 그리고 6줄 다 치면은 예. 어 이게 2-7입니다. E 근데 오늘 배울 것은 어 2-7의 e 보이싱을 포지션을 좀 다르게 하는 것을 배워 보겠습니다. 자, 2-7인데요. E 음, 이마이너 e 7은 어 개명이 미, 솔, 시, 그다음에 레 이렇게 대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미가 1도 솔이 3도, 단조 3도 음이고, 그 다음에 시가 5도, 그리고, 음, 마지막으로 7도 음, 단 7도 음이라고 하는데, 자, 이것을 레 라고 합니다. 그래서, 어, 기타 코드, 여기 이 프레, 여기 만 하나만 잡으면 이만 세븐이 되죠. 근데, 어, 여기서, 만약에 기타 개방현 음, 지금 손가락 하나를 잡았는데요. 이걸 손가락 떼버리고 그냥 여섯 줄을 친다. 이게 코드가 될까요? 네, 됩니다. 바로 이 시가 음. 5도음이었기 때문에 시를 떼서 라가 음. 들어가면은 바로 서스포음 또는 일레븐 음이 됩니다. 자, 포포 서스포는 for 3도와 5도 사이에 3도 음이 변화돼서 4도가 될 때를 서스포라고 하고요. 11이라고 할 때는, 음, 3도가 그대로 있고, 그 다음에 특히 7 코드가 있었을 때, 어, 그때 들어갈 때를, 어, 그 네, 셋째, 어, 4도라고 하지 않고, 보통 11이라고 하고, 주로 마이너에 많이 나옵니다. 네. 자, 어쨌거나, 어, 이 e 마이너, 아무것도 안 잡아도 이 마이너 7 서스포라는 또는 이 e 마이너 7 11이라는 코드가 됩니다. 자, 근데 바로 기타는 이 개방형 구조 기타는 이 e 마이너 키에 어울리게 연주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음, 바로 이 상태에서 서스포음이 이제 좀 약간 이제 특별한 의미죠. 그래서 여기에 서스펌을 없애서 여기 C를 눌러주면 은서스펌이 없어지고 오더음이 추가됩니다. 그래서 E-7이 되는거죠. 자, 근데 우리는 이 E-7은 계속 유지하면서 이 5번줄만 변화시켜서 E-7의 여러가지 다른 느낌을 줘보겠습니다. 자, 그러니까 개명이 E-7은 미, 솔, c 이기 때문에 계속 미나 소리나 시나 레가 들어가게 연주하면 되겠습니다. 자 여기가 실입니다. 그러면은 여기는 도 도샵 레오 프렛이 레가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를 누르고 쳐도 이 e 마이너 세븐이죠. 자그 다음에 레 레샵 미7 프렛의 어프레의5번줄 여기가 미가 되죠.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E-7이 돼요. 자, 미에서 더 올라가 볼까요? 미, 파, 파샵, 솔, 시프렛 솔까지 와도 이 솔도 3도음이기 때문에 계속 코드는 변화가 없어요. 자, 그럼 이걸 연결해서 치면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실를 추가했습니다. E-7, 5프렛으로 이동해도 이제 레가 됐지만 2-7 7프렛에 와도 미가 됐지만 2-7 그 다음에 10프렛에 와도 솔이 됐지만 계속 2-7 입니다. 자 그럼 이걸 연결해서 쳐 보겠습니다. 자. 다음부에서 리프가 나오죠. 근데도 코드는 계속 그대로가 됩니다. 물론 지금 이런 기, 어, 주법은 어, 인도자가 계속 코드를 이렇게 치고 있고 어떤 일렉기타나 리드기타 하시는 분이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리프를 줘도 되겠지만 인도자가 소그룹 같은데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어떤 리프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. 네. E-7을 다양한 포지션에서 손가락 하나만 이용해서 2프렛, 5프렛, 7프렛, 10프렛 그리고 연결을 이렇게 다할 수가 있어요. 네. 여기까지 2-7에 대한 여러가지 보이싱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